안녕하십니까 푸티 성형학회 고익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디안 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인디안 주름은 눈 바로 눈동자에 있는 위치 바로 아래서 다크서클 밑에서부터 이쪽 광대 밑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서 마치 인디안이 표정을 막 지을 때 이렇게 라인이 지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무슨 의학적인 이름은 좀 다르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디안 주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디안 주름이 왜 생기느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얼굴에서 이 얼굴 두개골에 피부 얼굴 피부를 갖다 붙이는 곳에 굉장히 강하게 붙이는 인대가 몇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런 인대가 이렇게 이렇게 눈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만 피부가 강하게 달라붙고 나머지는 그 인대가 아닌 부분은 느슨해지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는데 문제는 어,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생기면 인대로 잡혀있는 부분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아기들 아기들에게 인디안주름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때는 아기들이 여기 볼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엄청난 큰 볼살들을 잡아당기려고 인디안주름이 꽤잘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듯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이게 늘어져서 처지면 또 인디안주름이 잘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인디안주름을 어떻게 교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잡아당기는 리프팅을 하면 주름들이 다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팔자주름이나 인디안주름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미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잡아당긴다고 이렇게 펴질까요 무슨 우리 다림질 할때 다림질 할 때처럼 이렇게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놓고 팍 편편하게 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잡아당기는 리프팅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패여 있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간에다가 차곡차곡 아래부터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러한 토대 하에서 살짝 잡아당겨 올리는 리프팅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뭐두 개를 다할수 없다면 필러나 지방이식처럼 채워 놓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 놓기만 해도 리프팅의 효과가 나는 것은 팔자주름과 인디안주름 사이에 있는 조직이 살이 뚝 떨어져 보이는데 여기가 채워지면 전반적으로 이게 리프팅 돼서 올라간 것 같은 강력한 효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인디안 주름에 대한 거는 인디안 주름 그 자체보다도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게 하려면 리프팅 실을 몇개더 넣으시면 더 좋고요 이렇듯 전체적으로 인디안 주름만 교정을 해도 중안면에 볼 처짐 같은 것이 많이 개선돼서 반드시 나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이쪽 라인이 크게 생기고 볼이 좀 많이 꺼져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디언 줄은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